Nothing. 분들이 네 몇몇 분들이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 어, 더뉴 레이 차량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아 모터스, 기아에 일단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기아 자동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온라인 견적이라고 해서 어, 차량의 그런 온라인 견적을 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표 다운로드 탭으로 가면은 이 차량의 옵션별 가격, 상세 가격을 다볼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전에 이 가격표를 다 보고 나서 매장에 갔습니다. 어 제가 구매한 레이 차량 모델은요. 더뉴 레이 이고요 럭셔리. 맞나? 어, 럭셔리 모델이에요 어, 레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제 차량도 그 한국 차량들은 다 이렇게 옵션별로 이렇게 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더뉴 레이 같은 경우는 디럭스 모델이 가장 하위 모델이에요 디럭스 모델 하위 모델이고 판매 가격이 1 3 0 0 15만원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차를 잘 몰라요 왜냐면 차에 딱히 관심이 없고 저는 이때까지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직장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 내 직장생활 얼마나 했지? 한 지금 4년차? 5년차 정도 되는데 직장생활을 한 번도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평창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에 와서 재취업을 하면서 지금 직장이 너무 출퇴근을 하기가 힘들어서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 대중교통 좋아하고 특히 지하철이 막히지가 않으니까 전 되게 지하철을 애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출퇴근할 때 9호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병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를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차에 대해서 아는 게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 사실 옵션이랑 이런 거볼 때도 제가 바랬던 거는 그냥 되게 간단했어요. 그 히티드 시트만 되면 은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옵션에서는. 솔직히 엉뜨, 엉따. 이것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옵션표를 봐도 뭐를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이야기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낮은 하위 모델이 디럭스 모델이고 1,300만 원대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트렌디 모델 1,380만 원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네요. 어, 그리고 운전석 시트백 포켓 1열 히티드 시트 앞좌석 두 개만 히티드 시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바로는 그냥 트렌디 모델을 했어도 저는 크게 어, 이렇게 불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되면 되니까 <웃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이제 트렌디 위에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에요 이게 럭셔리 모델이 더뉴레이의 가장 사랑받는 모델인 것 같아요 히트라고 이렇게 어, 리본이 표시가 되어있고요 1455만원 이에요 어, 뭐 외관에 뭐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있고 내장 고급형 센터 콘솔 가죽 스티어링 휠, 변속기 노브 그리고 시트가 뒷좌석까지 엉뜨가 된다는 거가 약간 빨간 글씨로 표시가 <웃음> 되어있네요 그리고 히티드 스티어링 휠 이거는 핸들이 따뜻하다는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이게 이제 시동 걸때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안 돌려도 되는 거 그게 트렌디 모델이랑 디럭스 모델보다 더 나아진 약간 특, 특이점이라고 특볼수 있을 것 같고 뭐 헤드램프 에스코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아니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원래 됐었단 말이야?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위에 모델이 가장 상위 모델인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프레스티지 모델은 1570만 원이네요. 그리고 어, 외관에 타이어 뭐 175에 50, 50에 175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R15 타이어, 엔드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그리고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DR, L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가 보네요. 램프가.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보조 제등 음, <웃음> 그리고 내장 내장 옵션에는 슈퍼비전 클러스터 뭔지 모르겠어요.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핸들이 뭐가 있... 크롬 뭐가 있나 보네 슬라이딩 선바이저 조명 뭔가 봐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6 스피커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근데 음 여기에서 제가 럭셔리 모델에서 옵션을 추가를 했어요 사실 프레스티지를 굳이 뭐 120만원 더 하면은 프레스티지 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제가 럭셔리 모델에서 옵션을 선택했던 게 컴포트라는 옵션이고요. 음, 그리고 저기 타이어, 제가 프레스티지 모델에 들어가는 타이어랑 휠을 럭셔리 모델의 옵션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옵션을 80만원짜리를 선택을 한 거고요. 어, 여기서 컴포트 옵션은 프레스티지 모델의 기본 옵션이 아니에요. 프레스티지 모델을 사더라도 컴포트를 추가하면 5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컴포트가 뭐냐면은 뒷좌석이 원래 일체형으로 되어 있대요. 레이가 뒷좌석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서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옆이 이렇게 같이 접히고 같이 올라가고 이런 건데 컴포트 옵션 추가를 하면은 이게 6대 4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의자 조절이 된다고 들었고 딜러분께 그리고 그런 레이의 공간 활용 같은 거 있잖아요. 수납 공간 이런 것들도 컴포트 옵션을 추가해야지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들어서 저는 50만 원을 주고 컴포트 옵션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타이어랑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이거를 30만 원 주고 옵션을 추가를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저는 럭셔리 모델했다가 컴포트에 바퀴를 바꾸는 그런 알로이 휠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옵션 80만원 했고 기본 가격 1455만원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어 제가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안 했어요 내비게이션 선택 안한 이유는 요즘에 차량 내장용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나요? 저는 있어도 잘안 쓰거든요 저는 오로지 카카오내비를 쓰고요 아마 카카오네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카카오네비를 쓰고 어 그리고 카카오네비의 인터페이스에 너무 익숙해져 보, 익숙하다 해져익숙 보니까 그냥 일반 내장형 내비에 있는 거를 보면 은 약간 눈에 안 들어와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내장형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내장형 내비를 하시는 이유가 내비를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뒤에 후방 카메라가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후방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지금 한꽤 오래 했어요. 몇년 동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게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주차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도 모르고 나는 그 후방 카메라를 보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웃음> 차라리 그냥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그공간감이 있는데 그걸 화면으로 보면 은 약간 이질감 같은 게느껴져갖고전 조금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안 써버릇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옵션이 90만 원이에요.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옵션이 90만 원인데 내가 90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추가를 안 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을 선택을 하셔도 스마트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거 설치하시는데 85만원을 더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럭셔리 모델에서 이 스마트 내비게이션 7인치 후방카메라를 선택하실 때는 스피커 6스피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스피커가 6개가 달려있단 말인가요? 아무튼 이것까지 무조건 선택을 하게끔만 선택이 되어 있어서 90만원입니다 근데 저는 90만원을 어쨌거나 쓸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옵션 추가를 안 했어요. 굳이? 근데 뭐또그 제가 선택한 것 중에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이랑 바퀴를 바꾼 이유는 어 이게 사람 차이겠지만 저는 그게 예쁘고 그게 차 바디에 그냥 실버 색깔 휠 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이 됐고 훨씬 더 단단해 보이고 그냥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30만 원을 더쓴 거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 차이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이 레이의 모델과 제가 선택한 옵션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견적서예요. 제가 낸 돈인데 여기에 보면은 모델명 더 뉴레이 가솔린 럭셔리 2019년에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그리고 선택 사양은 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 앤 블러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이게 일반 타이어보다 0.5인치인가 좀더큰 타이어여서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타이어 30만원짜리 추가를 했고 컴포트 옵션 50만원짜리 추가를 했고요 색상은 순 백색입니다 어, 베이지 색깔도 있지만 저는 순백 순 백색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기본 가격 1455만원, 선택사양 80만원, 탁송료 10, 12만 천원, 가격 합계가 1547만 천원이고요 어, 결제방식 현금일시불로 했고 계약금 10만원 인도금 1537만 천원, 의무보험료 2300원 음... 그리고 출고까지의 비용, 계약금, 인도금, 보험 의무보험료 해가지고 1,547만 3,300원인데요. 이제 여기에 등록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비용에는 취득세 6만 2,580원. 경차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취득세가 굉장히 저렴하죠. 원래 취득세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생겨가지고 6만 2,58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증지대 2,000원, 번호판대 2 8,000원, 등록 대행료 3 5,000원. 그래서 등록비용 개가 1 2 7,580원이에요. 그래서 총 제가 이 차를 제 것으로 만드는데 이 차를 구매를 하는데 든 비용이 1,560만 8 8 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상당하죠. 경찰하고 굉장히... 저렴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레이가 저렴한 모델은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한달 동안 레이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는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당연히 뭐 레이의 특장점이죠. 경차치고 정말 내부 공간이 넓다는 거 그게 정말 장점인데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고 제가 특히 약간 감동을 하는 부분은 뒷좌석에 제가 앉았을 때 무릎에서 앞좌석까지의 거리가 여유가 되게 많이 남는다는게 되게 감동 이었어요 왜냐면 제 키가 보통 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재면 178 저녁에 재면 177이 정도 되는데 상당히 키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어 고속버스 탈 때도 일반 좌석잘 못합니다 불편해서 잘 못하고 어, 비행기 같은 경우도 좀 옛날 모델 비행기 좀 오래된 비행기는 이코노미 좌석이 되게 좁거든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저가 항공사 이런 거 타면은 너무 불편한데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좁은 좌석을 잘못 견디는 제가 앉았을 때도 앞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거 이거 너무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 그만큼 뒷좌석이 이제 뒷좌석이 넓은 만큼 트렁크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 이게 네명이서꽉 차서 계속 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저처럼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짐 실을 때는 그냥 좌석을 쉽게 이렇게 눕힐 수가 있어요 뒷좌석을 쉽게 눕힐 수가 있어서 짐을 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4인 가족이 항상 타고 다녀야 된다 짐이 많다 하면은 당연히 부적합하겠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제가 키가 크고 이렇게 키가 큰 만큼 앉은 게도 크겠죠 근데 앉았을 때이 머리 위에 남는 공간도 차체가 높아서 이게 높다 보니까 약간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넓은 실내 공간이 되게 편하고 차체가 높으니까 어 차에서 내리고 탈때 이게 좀 수그리고 타거나 또 수그렸다가 일어날 때또막 이렇게 쪼그려 있다가 일어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SUV 타듯이 문 열고 그냥 의자에 걸터 앉듯이 타면 돼서 그게 되게 편해요. 저는 SUV만 계속 운전을 해봤어서 이게 또 편하더라고요. 승용차 가끔 타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수납공간이 아기자기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저는 약간 짐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보부상 같은 스타일이고 막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요리조리 쏙쏙 넣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동도 하고 다녀서 항상 헬스장에서 신는 운동화라든지 런닝화랑 뭐, 이런 샤워도구나, 뭐, 모든 준비물을 다 차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 뭐, 신발도 그 아래 공간에 다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그런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지 않고 이러니까 보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우측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죠 역시, <웃음> 되게, 이게 슬라이딩 도어다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라서 편한 것뿐만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의 앞에 조수석에 문을 열면 은 그냥 오른쪽 면을 그냥 뻥 뚫리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짐 같은 거 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에다가 뭐를 실을 때는 무조건 문이 큰게 짱이에요. 그래야지 요리조리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최고고요. 그리고 조수석이 앞으로 이렇게 조수석이 렇게 있으면 뒤로 눕히는 게이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숙였을 때 완전히 접혀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접히고 뒷좌석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조수석을 완전히 접어놓고서는 이 공간을 다 활용해서 좀 길거나 큰짐 같은 거를 잘 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수석이 완전히 이렇게 조개처럼 접히지 않고 이 정도까지 접히는 게 많거든요. 여기가 끝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접히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음, 그 다음은 뭐 경차 혜택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는 지금 차가 세 식구인데, 차가 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안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집 밖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집 밖에 있는 주차장은 이제 매달 돈을 내거든요. 근데 경차 같은 경우는 반값이죠. 그런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경차 혜택들이 많아서 은근히 쏠쏠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경차들의 혜택. 그게 뭐 그러려고 경차 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단점 들어가 볼게요. 단점 첫 번째 승차감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 중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게맞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차 전문가도 아니고 차 스펙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래도 몇년 동안 SUV 차량들 계속 운전하면서 되게 운전 경력은 많거든요. 제가 평창에서 서울 왔다 갔다도 많이 했었고 또 평창에서 강릉 왔다 갔다 평창 강릉이 30km예요. 여기도 이제 출퇴근 왔다 갔다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는 당연히 운전 많이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운전을 처음 해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차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고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 이런 상태라서 그렇게 전문적인 의견은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완전히 초보의 느낌도 아니고 아무튼 약간 어정쩡한 사람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저의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단점 첫 번째, 승차감이고요. 이게 바퀴가 작잖아요. 바퀴가 작고, 뭐 타이어도 얇고 그래서 그런지 바닥에 있는 요철이 상당히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지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작은 요철들이 많잖아요. 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위도 있고 조금 조금씩 뭔가 돌출이 되어 있는 부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주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레일을 타면서 들, 들은 운전 습관 중 하나가 요철에 되게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철이 있을 때는 그냥 다 지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움푹 파여있거나 이러면은 좀 양옆을 살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살짝 피해가는 편이에요. 원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운전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그래도 SV u 차량들은 그런 거 있어도 차체도 크고 바퀴도 크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가도 살짝, 덜, 살짝 덜컹거리는 정도지 막, 막 차가 흔들리고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레이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좀 요철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함몰된 이런 바닥이 좀 그렇게 돼 있다거나 하면은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방지턱도 약간 이렇게 아치가 완만한 방지턱이 있고 이렇게 시작부터 뾰족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지턱들 있잖아요. 거기서 빨리 달리면은 레이는 그냥 부서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상당히 속도를 낮춰서 조심조심 다니는 편이에요 네, 약간 그런 요철에 대한 완충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운전석 운전석 <웃음> 운전석일 문제인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숭이처럼 팔만 긴 사람이 팔 길고 다리 짧은 사람이 운전하기 좋은 차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거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일단 키가 크고요 다리가 긴 편이에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대한 진짜 큰 차를 탈 때도 좌석을 최대한 뒤로 땡겨놓고 타는 편이었어요. 근데 레이는 좌석을 뒤로 땡겨놓고 타면은 다리는 맞는데 팔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핸들을 잡기 위해서 의자를 앞으로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랑 엑셀이 너무 가까워서 무릎을 많이 구부려야 돼요. 근데 저는 무릎 많이 구부리고 앉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무릎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무릎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편 편 상태에서 발목만 움직이면서 이거를 조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안됩니다. 이 차가. 그래서 그게 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한데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단점은 아니 두 번째 단점에 더해서 세 번째 단점은 핸들이에요. 핸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굉장히 작아요. 핸들이 작은데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들 밑에 이렇게, 이렇게 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가 막혀 있거든요. 옆에가 막혀 있어서 핸들 아랫부분을 온전하게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이 좀 멀면 은 핸들 아래쪽을 잡으면 멀리서도 핸들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좀 뒤로 기대 있다 하면은 핸들을 위에 쪽을 잡으려면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핸들을 아래쪽을 잡으면은 이렇게 좀 기대 있는 상태에서도 조작을 할수 있거든요 한 손으로 근데 제가 안 좋은 운전 습관이긴 한데 이렇게 뒤로 의자를 최대한 뒤로 하고 다리를 최대한 펴고 이 상태에서 뒤로 기댄 상태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 있어요 이게 너무 편한데 이게 핸들이 먼 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핸들 의 구조적인 문제로 아래쪽을 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아니 핸들이 멀거면 밑에라도 잡을 수 있게 해주던지 핸들도 멀고 핸들 밑에를 잡을 수 없게끔 이렇게 양 옆이 세로로 막혀 있어 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핸들을 갈아치우고 싶을 정도로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자를 바짝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양손으로 운전을 하는데 정말 무릎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많이 구부러져서 불편해요. 그래서 이 운전석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어가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운전할 때 기어를 전혀 건들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번에 근데 제차 리뷰 브이로그에서는 기어를 계속 바꾸는데 그 이유는 그때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엔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은 카메라가 덜덜덜덜덜 떨려요 시동 엔진 때문에 그래서 중립에 놔야지 이게 엔진이 좀 이렇게 떨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꾸 제가 기어를 바꿨던 거지 평소에는 절대 기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기어는 차뺄 때, 그리고 주차할 때, 이때만 딱딱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앞에 있든 밑에 있든, 뭐 천장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크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천장에 있는 거 타보지 않았지만, 없지만, 네. 그래서 기어 앞에 있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운전석의 뭔가 구조적인 문제와 그 외에 더불어 핸들까지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암튼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게 불편해요. 어 그리고 그다음은 방음입니다. 당연히 차체가 그렇게 견고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방음이 잘 안됩니다. 레이가 내는 소음은 정말 작아요. 근데 레이가 내지 않는 소음들이 밖에서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되게 시끄럽고 비싸고 좋은 차일수록 바깥에 소음이 안 들리잖아요. 약간 외부하고 차단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레이는 외부와 내가 약간 한몸이 되는 듯한 그런 외부 소음이 상당히 잘 들려요. 그래서 레이는 약간 정말 요철 없는 평탄한 도로를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다닐 때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힘이 약하다는 거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아 이게 약하구나 생각을 되게 느꼈어요 이전에 운전할 때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 제가 50cc 스쿠터를 타고 다닐 때 언덕 올라갈 때의 느낌 <웃음> 그때는 약간 오르막길이 힘들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 차들 운전하고 다니면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들다는 느낌이 안들었었는데 레이는 오르막길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오르막길에 뭐 서있다가 뒤로 밀리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데 이게 엑셀을 더꾹 많이 눌러야 되고 엑셀을 정말 힘줘서 꾹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엑셀을 눌렀는데 속도가 붙는 속도가 누르자마자 속도가 이렇게 같이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고 나서 한 박자 늦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오르막길을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게 되게 체감이 많이 돼요. 근데 오르막길에서 그냥 발면 족족 속도가 쫙쫙 붙지 않을 뿐이지 이게 운전하는데 막 크게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속도가 천천히 붙는 거? 그런 거지 이게 속도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속도가 붙는데 시간이 조금 한 박자 느리다는 거? 그런 문제예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요 정도고요 제가 근데 이거를 외곽으로 차를 갖고 나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시내에서만 운전을 하는데 솔직히 시내에서는 80km 이상으로 운전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뭐 100km까지 밟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날라갈 것 같거나 뭐 그런 느낌도 없고요 잘 나가요 잘 나가고 생각보다 어 그렇게 뭐 차가 잘안 나간다 막. 막 위험하고 위험하다, 막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잘못 봤거든요 괜찮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누울레이 이제 커브 돌때 눕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나가고 들어가고 할 때도 속도 제한이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던 속도 그대로 커브길 가는 사람은 없죠 뭐 레이서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렇게 커브길에 속도 제한만 잘 지키면은 전혀 누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커브를 돌면서 약간, 아, 너무 쏠린다. 불안하다. 라는 느낌을 단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웃음> 커브길은 진짜, 진짜 완만한 데는 막 50km. 진짜 이렇게 정말 커브가 심한 데는 30km. 막 이런 식으로 다 속도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 다들 거기선 속도를 낮추고요 거기서 미친 듯이 막 밟아가지고 진짜 드리프트 하듯이 가지 않는 한은 글쎄요 누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뭐 문제가 생기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불안함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전혀 없었어요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불안함을 느끼고 넘어질 뻔하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는 운전자로서 크게 문제를 느끼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만 문제로 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뭐, 힘이, 오르막길에서 좀 힘이 딸린다던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문제, 더 체감상 크게 느껴지는 불편함? 체감상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지, 솔직히, 그렇게 커버될 때 불안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운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를 만약에 뭐, 살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본인의 용도,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레이가 연비가 좋은 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따져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이 차가 아무리 좋은 차고 나쁜 차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도 다 사람들이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쁘고가 많이 좌우가 될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예산이 얼만큼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suv 가두대가 있으니까 경차 하나쯤 있어도 이게 서로 이제 용도가 다르니까 이제 힘 있는 차들은 좀 외곽으로도 쓸수 있고 두루두루 쓸수 있으니까 이제 서브로 경차가 있으면은 이건 요거대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고 이런 상황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한달 동안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답니다 네,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어...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한달 타고 나서 느낀 점인데 제가 앞으로 또 뭔가 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생기면 은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